아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거짓말로 미혹하여 죽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탄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반드시 죽습니다.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와 동등해질 수 없습니다. 범죄하면 죽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룹 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피조물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범죄하지 않는다면 피조물들은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사탄의 미혹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이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조청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조청한 것이라. 사탄은 세상을 장악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려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려 합니다. 사람들이 먹음직스러운 것으로 보았고 보암직스러운 것으로 보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보았던 선악과는 그러나 사실은 속된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마귀는 피조물이 되신 아들 하나님까지도 미혹하려 됩니다. 마귀는 굶주렸을 때 가장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떡덩이로 예수님을 미혹하려 됩니다. 마귀는 먹음직스러운 것을 얻는 대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육체를 위한 삶을 살라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반드시 창조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십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돼. 네가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시니. 피조물인 너 루시퍼는 너를 만들고 너를 지금도 존속시키고 있는 나 예수의 말로 살아야 한다 라는 뜻도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 보암직스러워 보이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려 됩니다. 마귀는 보암직스러운 것을 얻는 대가로 우상을 섬기라 미혹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오직 창조주께만 경배드려야 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처라면 다 이것이 네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피조물인 너 루시퍼는 주너희 하나님인 나 예수께 경배하고 다만 나를 섬겨야 한다 라는 뜻도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마귀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이상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미혹하려 됩니다. 현세에서의 자랑과 명예를 얻는 대가로 하나님을 시험하라 미혹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감히 창조주를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 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길 주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피조물인 너 루시퍼는 주너희 하나님인 나 예수를 시험치 말아야 한다. 라는 뜻도 이 말씀에는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워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개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칫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나 피조물들은 마땅히 창조죽게만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뿌리기 위하여 세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단 자로다 하더라.